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이 통영에는 참가돌이 양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육상 양식장들도 있죠 그런데 이 양식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양식이 되는지 또 출하되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찾은 곳은 축양 방어 양식장이에요 정말 커다란 방어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먹이 주는 그런 시간이고요 이 방어들이 정말 크죠 근데 이 방어들을 이제 어느 정도 크기 때 잡아 오는지 또 얼마만큼 또 키우고 또 언제 출하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놀고 있는 방어들인데 제가 가니까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이렇게 막온 어 방어들이에요. 근데 한번 오고 그 다음부터는 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멀리서 볼때이 멀리서 볼때이 양식장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커요. 그리고 요 가두리 양식장 요거 한 칸마다 정말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그런 어 물고기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사료를 만드는 중이고요. 이건 이제 생사료를 이제 다 으깨가지고 섞어서 주는 과정입니다. 냉동 창고에 이렇게 생사료들을 많이 넣어서 이거를 계속해서 사료를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는 좀 다양한 어종이 있는 양식장이에요. 양식장에 이제 가두리마다 건너가는데 외나무 다리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 무섭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료를 줄때생 사료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이제 배합 사료를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감성돔이 있어요. 네. 조금 조금씩 뜯어 먹고 있는 거죠. 벌써 얼마나 키워진 거예요? 2년, 2년. 2년. 보통몇년키추 이건 자동사료 살포기 인데요 이건 이제 조금, 조금씩 조금씩 멀리 계속해서 이제 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급여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참돔인데 아까 감성돔하고는좀 달라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활발합니다 감성돔하고 완전 다르죠? 참돔 가두리가 양쪽에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왼쪽 게 조금 작은 것들이 있는 참돔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요거 이제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근데 이런 정도 사이즈는 이제 낚시터 같은데에도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빵 한번 더 됐다. 색깔이 정말 예쁘죠. 이 d i a 이게다이아몬드로이 d i a 이 d 이아몬드이아몬드 m o n 이 d i 이 d i 이 d 이 d i 그이 d 이 d i 이 d 이 d 어이이 빵. 지금 1kg 3-400 정도 되는데 아, 어, 빵이 두께. 두께가 엄청나죠 어, 그런 아, 색깔이 완전 달라. 네, 노량진에서 보는 그 B급 그 국산 참 돔하고 아, 이제 아, 완전히 달라 이건 진짜 A급 아, 거든 손이 더도루 일정되고 우리나라보다 좀남쪽에있기 때문에 정말 빨리 그고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컸다가 겨울철이 줄어들었다가 살이 빠지게는 겨울철에 답을 안 되니까 또다시 크고 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고기들이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크는 효과가 늦어요 늦는데 작아도 맛이 있는 거는 국산차요 근데 시커먼 것들이 올라가면, 네. 그는 그거는 사실 상품성이 그리 없는 거. 어. 아. 완전 색깔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네, 그런, 속에서 네. 지금 이제 빛은 곳이 는데 네. 리가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이게 수십, 1십 m 십메1수 m 1 0 네네. 1 0 1 0가1 0 m 인데 이게 우리가 판매할 때, 5 m 다거미 올렸다가, 이제 거의 1 m 다로 2m 1메로 올리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다시 발간 빛이. 아, 그때 붉은 빛이. 그때 붉은 빛이 올라오죠. 아. 올라 네.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수족관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집, 지방 같은데 가보면은 그집부에 가보면은 이제 상당히 천동이 그래 그런 애들들이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고등어예요. 이제 이쪽이 통영 쪽에 이제 양식 고등어가 많이 나오죠. 이제 거제 쪽에는 뭐 전갱이도 있고요. 어, 어. 저거 빙빙빙이 어. 저 위에 있는 게 먹이통이에요. 이 고등어는 멈추면 안 된대요. 그래서 계속 헤엄치면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거죠. 정말 많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돌돔 치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참돔 치어들. 그러니까 이렇게 치어 때부터 키우는 게 있고, 잡아와서 키우는 게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이 좀 작아 보이지만 연간 100톤 정도 출하한다고 해요.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이제 출하를 앞둔 이 참돔들이에요 네 먹이를 계속해서 준다고 하네요 저 위에 보이는 창고는 생사료 창고예요 네, 생사료도 주고, 배합료도 주고, 이게 더 좋다는 거. 보 같이 줘야 배합료만 줘서는 이렇게 잘 키우고. 음, 생사료만 주면 또안 되고, 아. 생사료만 주면 또 병이 취약하고. 아, 네. 아무리 정보를 준다 해도요. 배합하가 네. 들어가면서 다른 이제 유 모델들이 같이 들어가야 고기들이 네. 가 네, 여기 이제 생사료 창고예요. 그리고 이제 배합 사료인데 색깔이 좀 붉은색이 나요. 이량제랑 건강제랑 보조제랑 이렇게 해가지고 수착이 됩니다. 용량에다가 그 그런이량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수착을 하고 나면 이제 붉은색이. 되는 건데 이게 붉은 빛이 나는 거는 여기 이제 간장제하고 네. 간장제하고 영양제하고 도화제 들어가고 그런 붉은색이 뜨는 거는 아사잔틴. 요즘은 음. 뭐 건강식품으로 안 네. 먹잖아요. 그거를 음. 우리가 이제 80% 정도 맞춰서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네, 그리고 옆에 이제 가두리 양식장이 아주 커다란 대물 참돔을 보러 왔어요. 보통 한 10kg 정도 되는 참돔들이에요. 이게 앞서 봤었던 그 1kg나 1.4kg짜리 참돔들이 움직임 그래서 물살이 일어나는 거 그거하고 이 10kg짜리가 한번 움직이는 거하고 이게 어, 완전 달라요 느낌이 이게 정말 커요 이 참돔의 그 옆에 보면 이제 빵이라 그러죠 이 두께를 보면 정말 살이 두툼합니다 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구해봐서 어, 요거 한번 리뷰 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음, 사장님 이거 몇년키우신거예요 9년. 9년이요? 9살이에요? 아, 아, 그러니까 9년 키우면 한 15kg까지 예, 키울 수 있다고 하네요 10한 10, 2kg 나가는건 아무리 죽을게 있다고요 아, 6마리, 마리 죽으면 진짜 우리는 6, 마리 죽으면 1 0로인데여 여섯 일곱 마리 죽으면 1 0키로다5로짜리 붙어서 2 1마리인 태풍 때좀 피해를 좀 보셨나봐요 자 이제 육상 수족관으로 왔습니다. 이제 추락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이제 촬영을 했고요. 여기 통영에 보면 이런 이제 수족관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여기서 순치 과정, 적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이틀에서 3일 동안 온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적응을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숨쉬 과정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도태되는 것들이 생긴데요. 이제 B급들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눈이 하얗게 된다던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싸게 나온 B급 참돔들을 좀볼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요. 네, 그리고 좀 인상적인 게, 이 생선을 다룰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같은데 이제 노량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막 던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고 그렇게 좀 좋은 것들을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수족관인데 여기는 이제 일본산 양식도 있고 구산 양식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출하하는 그런 수족관이에요. 통영에는 수입 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산이 확실히 크기는 조금 더큰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추락 과정인데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무게를 재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로 차에 실려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어시장이나 그런 이제 횟집으로 운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선들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이제 통영에 있는 양식장 이제 어떻게 길러지고 또 어떻게 출하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